그래서 빨개질 공격을 네 중량급 경기이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 모두 키도 크고 피지컬들이 정말 좋은데요. 아, 어떤 기술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됩니다. 경북대전의 김신혁 선수는 이번 경기가 die están, die 첫 번째 경기 참가인데요. 장랑세바스티 선수의 가입이다 아랫발 세게 아랫발 세게 긴 다리를 이용을 하 하--! 해서 이용을 네, 아, 네, 해서 이용을 해서 미흡 선수가 발을 잡아넣기면서 버짓차하 소리가 정말 강력하다. 상대 힘을 빼는 버짓차기를보우데요고계감한이팅해도 돼요. 우 잘해요. 준비해이팅상 화이팅! 김상일 선수. 상현 바다 차기를 잘하니까 상현아 너가 좀 꺼내준 것 같아 다리가 일직선 안되게 중요해 자 불렀거라! 사이드 빠지면서 차는 거빨래빨지리국빨지리국빨지 공격. Thank y o